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을 거쳐 사망시 제 사망 시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 5 1 2 6 7 8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아파트 입주자를 상가건물 2층 대출 창구까지 안내하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 실외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인이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식사장소에서 식사와 음주를 할 때까지 탈수증상이나 구토, 두통 등의 통상적인 일사병 증상을 호소한 일이 없습니다. 망인의 직장 동료들도 망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망인에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의식 소실과 심장 정지가 발생한 상태로서 당시 병원에서는 망인의 뇌순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주목적으로 치료하였고 망인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고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업무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은 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 제해분류표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설명하면서 그 하단에 재상으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로 인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개념을 부과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